안녕하세요. 코채 TV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13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13화에서 진도준은 할아버지 진양철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승계 싸움에서 밀리는 위기를 겪게 되었죠. 진양철은 아마도 자신과 가장 닮은 손자 진도준이었기에 물려받지 못해도 순양을 통째로 살수 있는 능력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준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이필록을 압박하면서 그녀의 순양생명 지분 17%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진영기가 어머니 이피록이 아버지 사례시도 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정의로운 검사 모현민을 통해 다시 진도준을 힘들게 만들며 다시 흐름을 바꿉니다. 14화 예고를 보니 이피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도준이 곤란에 빠지면서 결국 진영기와 진동기가 순양금융공동대표로 올라서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진도준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카드대란입니다. 진도준은 그 끔찍한 순간이 오기 전에 진영기나 진동기에게 순양카드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카드대란을 겪으며 파산위기가 왔을 때 진도준은 다시 순양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며 최종승자가 되겠죠. 14화 예고에서 진양철은 죽기 전에 이항제를 통해 진도준에게 무언가 남겼습니다. 진양철이 순양의 지붕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가장 아끼는 진도준에게 선물로 주고 간 것이죠. 그건 바로 순양에게 뇌물을 먹은 권력자들 리스트 현황입니다. 모든 기업은 성장하려면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 권력자들의 약점들을 기록해놓은 장부로서 그 가치는 순양의 지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진도준은 그 장부를 가지고 더욱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되죠. 진양철의 죽음이 많이 아쉽네요. 결말이 오기 전에 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4화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